이걸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해보면 75만 마일리즈를 획득하기 위해 현금 약 990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여정구입니다 자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그 게임 리니지 출시만 했다하면 플레이스토어 매출 1위는 기본이고 리니지 m은 2년 연속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 1위라는 쾌거를 달성하였으며 모바일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1년만에 매출 1조 5천억원이라는 어마무시한 매출을 보여주면서 세계에 길이길이 남을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대한민국의 모바일 게임의 초대작인 리니지 m의 후속작 리니지2 m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 아래 11월 27일 출시되었는데요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p 아니라할까봐 출시하자마자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1,2위를 나란히 달성하면서 다시한번 리니지에 굳건한 매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돈을 보증수표마냥 출시할때마다 미친듯이 빨아들이는 이리니지2 m은 얼마나 재미있을지 제가 직접 한번 플레이해보았습니다 일단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오리지널 리니지처럼 다크엘프 등등 여러가지 종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종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이 다른데요 와 정말 놀라운 자유도를 보여주는군요 이런건 세상 어디서도 보지못한 어마무시한 시스템입니다 역시 연매출 1조는 아무나 하는게 아니군요 그리고 역시 게임을 플레이하는 나이층을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매번 캐릭터를 생성할때마다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만 안겨주었던 커스터마이징을 없애서 보다 빠르고 간결하게 게임을 플레이하게 해놓았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플레이하는 층을 잘 이해하고 빨리빨리 해야하는 모바일게임 특성을 정말 극대화로 살렸다고 할수 있는 과감한 스킵이되요 아 그리고 게임플레이 직전 스토리 보는 맛을 돋구기 위한 컷신은 아 잠시만 진지한 톤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이 컷신 생각보다 수준있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이런저런 논란을 싹 빼고 기술력으로만 보자면 그래픽 같은 경우도 한국 그래픽 측인 광원떡실도 아니고 적절하게 절제된 그래픽으로 너무 뭉개지지 않을 만큼 잘 타협을 했으며 컷신 기준으론 캐릭터들의 모션도 나름 볼만했고 카메라 워크도 상황에 맞게 뷰를 적절하게 섞어넣어 전장의 느낌을 살리고자 충분히 노력한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솔직히 컷신 보면서 오 생각보다 잘 만들었는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컷신이 끝나고 나서 펼쳐지는 게임플레이는 그야말로 어떤 감흥도 느껴지지 못할만큼 진부했습니다 리니지 m 같은 경우는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 게임을 그대로 이식하는 데큰 부담이 없었겠지만 리니지 2m은 아무리 원작이 pc에 맞춰진 게임이라곤 하나 동시대 게임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성의가 없는 전투방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모션은 그냥 너무나도 평범한 수준이었고 게임 특성상 스킬이 많지 않다 보니 자동사냥을 돌려도 평타 때리는 거 외에는 큰 모션도 없고 딱히 이펙트도 없어서 그냥 사냥을 하는데 그 그 어떠한 일말의 재미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동시대에 나온 v4만 봐도 액션 카메라라는 나름 혁신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전투의 퍼포먼스를 더해 재미를 선사했지만 이거 뭐 비슷하게 만들려고 급하게 나온건지 아니면 원래 기획부터 있던건지는 몰라도 나름 다이나믹해야하는 근접뷰 마저 심심하다 못해 지루에 뒤져버릴 것 같은 경험을 전사시켜주었습니다 기본적인 모바일 게임들은 아무래도 PC 게임에 비해 사양 문제가 가장 크게 잡아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PC 게임에 비해서 이펙트라든지 그래픽, 모션 등등이 퀄리티가 떨어진 작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에서는 다양한 외적인 요인으로 게임의 재미를 불어넣어 플레이어로 하여금 색다른 재미를 주게 하죠. 예컨대 야스쿠니 차일드 같은 경우는 큰 가슴이라던가 최근 들어서 유행하고 있는 수집형 게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게임의 한계가 있다 보니 다양하고 매력적인 일러스트와 화려한 이펙트로 플레이어들을 사로잡습니다. 그에 반해 아무래도 동시에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많아 여러가지 화려한 이펙트 사용이 힘든 mmorpg인 경우 게임의 환경적인 요소도 그렇고 모바일 게임 특성상 자동사냥을 돌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숙제라고도볼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쏟아내으로써 그래도 플레이어가 다양한 경로로 아이템을 획득하고 성장할 수 있게 만들고 뭐 여러가지 보석 강화 진화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캐릭터를 성장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바일 mmorpg가 주는 콘텐츠라고할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 차례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저는 자동사냥 자체에 대해서 깔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시대 흐름이고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넣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무튼 모바일 게임에서는 자동사냥이 이제는 당연한 것인데 이 리니지2M은 자동사냥이 끝입니다 아무리 모바일 게임이 자동사냥이 대세라곤 하지만 자동사냥으로 진행할 수 있는 메인 퀘스트 외에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없어요 그나마 이제 컨텐츠라고 집어넣은 것이 신탁이랑 마검 자리체인데 신탁은 일종의 서브 퀘스트 개념으로 게임 내에서 획득할 수 있는 재화, 아이템, 재료 등등을 다이 신탁으로 때려박아나서 이런저런 컨텐츠를 할 필요 없이 자신이 원하는 재화가 나올 때까지 이 퀘스트를 계속 돌리고 돌려 수전 후에 조건 달성 후 확정이 아닌 랜덤으로 보상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해두어 타 게임에서 여러가지 재화나 재료 획득 방법에 다양성을 주기 위에 콘텐츠의 양을 많이 벌려놓았다면, 이 리니지 2M에서는 신탁이라는 단한 개의 콘텐츠로 묶어놓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검 자리체는 일정시간마다 맵에 뜨는 붉은 표시를 찾아가서 나오는 몬스터 잡고 보스 잡는게 전부인 컨텐츠입니다 하지만 큰 보상을 확정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보스가 강력하게 공략을 하는 맛을 가진 보스도 아니고 그냥 유저들끼리 빙 둘러서 학창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만드는게 전부라 그 어떤 동기부여도 되지 않았던 부실한 컨텐츠였습니다 그나마 수동 컨텐츠 하나쯤은 필요하니까 강, 대충 때려박은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던전같은 경우는 레벨 32후부터 즐길 수 있는데 맵을 이동하며 몬스터를 처치하면서 최종적으로 보스를 잡아 강력한 보상을 취하는 일반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던전이 아닙니다 그냥 외부에 떨어져 있는 사냥터에 불과하죠 맵을 찾을 필요도 없고 몬스터들을 잡아 돌파할 필요도 없고 무시무시한 보스를 잡아 보상을 획득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필드에 깔린 몬스터들을 잡는게 전부인 시간제 사냥터에 불과한 컨텐츠라고 할수 있죠 뭐 굳이 차이점을 설명드리자면 몬스터들이 좀... 세다는 점? 나름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실망감이 클수 밖에 없었습니다 MMORPG라고 한다면 역시 캐릭터를 육성하는 맛으로 즐기는 게임인 만큼 모바일 RPG 게임들은 하나의 캐릭터에 다양한 성장요소를 집어넣어서 게임의 수명과 매출을 올리는 방식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모바일 게임은 아니지만 메이플스토리 무기 하나에 할수 있는 가치수가 상당한걸 생각해보시면 빠르게 이해가 되실겁니다 아무튼 넘어가고 리니드2M의 육성은 그야말로 고객층의 입맛을 최대한 맞춘 심플하고 통합적인 성향이 강하였습니다 강화같은거야 다 거기서 거기니까 넘어가고 정령각인같은 경우는 타게임이라면 여러 경로를 둬서 다양한 능력치를 올릴 수 있게 해주는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령탄 데미지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방식으로 별다른 새로운 루트나 생각을 할 필요없이 그냥 그저 차근차근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는 단순한 방식입니다 아가시온도 뭐 뽑기를 통해서 획득이 가능하고 여러가지 합성을 통해 상위 등급의 펫을 뽑아서 다양한 능력을 가진 아가시온을 사용하는 맨날보던 평범한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건 뭐 어딘가에는 있겠나 싶 쉽다만 난생 처음 보는 클래스 뽑기 시스템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몬스터 길들이기도 아니고 살면서 직업을 뽑아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은 처음 봅니다. 이 클래스들은 물론 레벨에 따라 열리기도 하지만 각종 뽑기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고 언제나 직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클래스의 등급도 일정 확률로 뽑거나 합성을 통해 획득이 가능하며 외형도 크게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게임 초반에 커스터마이징을 없앤 이유라고도 볼수 있죠. 이걸 위해서 각종 스킬들은 해당 클래스가 레벨업을 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배우는 방식이 아니라 상점에서 스킬북을 구매해서 적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rpg라는 게임의 본질을 다소 위협하는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장조금 보태면 쪼랩부터 전설 등급 클래스 뽑아서 학살하고 다닐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야 이젠 하다하다 직업까지의 랜덤 가차로 돌린다니 대체 가차의 끝은 어디까지 가려는 것일까요 자 이제 1조를 벌어들이는 리니지의 핵심 과금입니다 일단 게임의 흐름 자체가 성장에 맞춰서 보상을 주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이템을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이 기본 아이템으로 쭉 이어지기 에 전부인데 그러다보니 일반적인 30레벨부터 사냥이 상당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패키지가 풀코스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5.5만원짜리 스타터팩 같은 경우는 강화된 아이템 세트를 확정적으로 주어서 당연하겠지만 시작하자마자 고르고 시작한다면 상당히 수월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런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아도 부가옵션으로 주는 컬렉션이 강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 만 봐도 이 게임이 패키지나 강화를 얼마나 반강제적으로 유도하고 있는지 충분히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앞서 설명했던 아가시용 클래스 스킬북 심지어는 강화된 악세사리 까지 구매가 가능하여 게임에 아주 초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과금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양한 악세사리 또한 게임 내 재화인 다이아를 통해서 구매를 할수 있으며 영웅등급의 아이템과 스킬북을 획득할 수 있는 은총의 선물상자는 구매 제한 개수조차 없으며 대충 계산해보면 몇백은 질러야 모을수 있는 40만 원 50만 마일리지는 희귀에서 최고등급인 영웅등급 까지의 아이템을 랜덤 확률로 뽑을 수 있고 75만 마일리지를 모으게 되면 게임의 핵심인 클래스의 영웅등급을 확정적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이걸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해보면 75만 마이리즈를 획득하기 위해 현금 약 990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다이아를 통해서 인게임 내에 거래소에서 상위 등급의 아이템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 중국식 페이투윈도 고개를 저을 정도로 미친듯한 과금의 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게임의 엔드컨텐츠가 혈맹끼리 만나서 버리는 공성전인 걸 생각해보면 경쟁은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자신을 좀더 강하게 만들 만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갑을 열겠죠 리니지 시리즈는 이미 보증된 수표입니다 다들 입을 모아서 거지같은 게임 이라고 하지만 매출순위 1위를 달성하는 것은 이제 전혀 놀라운 일도 아니죠 그렇지만 이번 리니지2m을 보면 본인들의 주요 고객들의 나이대들이 별로 신경쓰지도 않는 커스터마이징을 과감하게 삭제 타 게임에서 복잡하게 여러 갈래로 보상이 나눠져 있는 콘텐츠들은 단한 개의 신탁이란 콘텐츠로 통합시켜 놓았고 성장 요소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단순하게 따라 성장만 하면 되는 일방향적인 성장 방식을 가지고 있듯이 게임을 즐기는 데 있어 큰 시간은 투자하기 힘들고 복잡한 건 싫어하며 상대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되어 돈을 통해 단순하게 해결이 되는 걸 좋아하는 전형적인 3 5 0대를 완벽하게 겨냥하여 최적화를 시켜놓았습니다. 지금 당장의 방식은 기업적인 측면으로 보면 옳은 선택이겠지만 퀄리티는 떨어지고 지갑은 더더욱 열게 만들며 ip와 아저씨들의 향수 에 의존하는 이 방식이 과연 몇 년이나 더 먹힐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만에 하나 시간이 흘러 이 고객들이 게임에서 손을 떼거나 다른 게임으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면 그들만의 입맛에 맞춰서 개발을 진행해왔던 게임사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도 평생 이런 게임으로 먹고 살수 없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을텐데 만약 이런 게임을 만들지 않고 색다른 게임을 만들기 시작한다면 3 50대에 맞춤으로 양산력 모바일 rpg 게임만 제작하던 게임사가 만들 수 있는 게임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평생을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많이 돈을 벌었으면 충분히 위험을 감수하여 새로운 게임에 투자를 할만한데 왜 자꾸 리니지에만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실험적으로 사이드 프로젝트 한두개쯤은 돌릴 수 있잖아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지? 아무튼 이 리니지는 국산 게임 시장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본인들의 회사에서도 끊어내야하는 돈벌어주는 시한폭탄가도 같은 프로젝트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론 이 리니지 이터널을 그렇게 응원할것만 음...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